진공으로 빨아당기는 힘이 비닐을 났었을 때이 정도로 양쪽에서 쫙 빨아당깁니다. 이런 걸 신어라? 네, 이런, 이런 걸 신게 되면. 이런 걸 신으면은 잘 된다. 마늘 농사를 지시면서, 어떻게 하면 마늘 농사를 잘 지을까라는 고민들은 누구나 많이 하시지만, 방법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줄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그, 이, 농업계의 슈퍼, 슈퍼농부, 우리 이승민 씨를 모시고, 어떻게 하면 마늘 농사를 잘질수 있는가, A부터 Z까지, 낱낱이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여러분, 화이팅! 빨라당기는 힘이 비닐을 났었을때 이정도로 양쪽에서 쫙빨아당깁니다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방이 이정도로 달려들어갈 정도의 바람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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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을 까서 이제 종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늘 종구는 크면 좋겠지만 또 마늘이 너무 큰 마늘로 종구를 쓰다 보면 은그 종자 가격이 너무 많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한 5cm에서 한 5.5cm 정도 사이즈 그리고 쪽이 이렇게 까 보면 쪽 자체가 이렇게 너무 큰 마늘들은 보면 속쪽이 또 많습니다 근데 요런 사이즈들의 마늘들은 속쪽이 별로 없이 거의 다 사용을 할수 있죠 이렇게, 한 개, 한 개, 이런 마늘들이 있고, 여기 보면, 딱두 개가 못 쓰는, 종자로 사용하기 힘든 요두개 정도 마늘, 요, 요런 마늘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마늘 종자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껍질을 정확하게 한 개씩 다 싸고 있는 병에, 병균이 침투하지 않은 마늘. 요런 거 심어라? 네. 요런, 요런 걸 심게 되면. 요런 거 심으면은, 잣된다. <웃음>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3일째 지금 마늘 까고턱죠야 <웃음> <그죠? 웃음> 예. 대단합니다 예. 예. 그럼 몇일 <웃음> 더 해야 돼요? 한 3일은 더 해야지 아마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거네 예, 일주일 정도 깨고 이제 이깻 마늘을 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선별해서 이제 크기별로 또 사이즈 선별을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근데 인,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식값, 인건비 돈 투자하는 만큼 수익이 날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보다 농작물에 쏟는 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미안하네 우리 아들한테 아들. 마늘 크기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생이 대학생하고 같이 있으면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분류를 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작은거는 작은거대로 심고 큰거는 큰거대로 또 심어주고 그래야 서로 경합을 덜하고 균형있게 똑같이 클 수가 있거든요. 큰거는 큰거대로 1번,2번,3번,1,2,3번 요 어, 사이즈들만 이제 마늘을 심는 거죠.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끼리. 이렇게 모아놓으면 은 서로 이렇게 경쟁을 좀덜 하기 때문에 훨씬 균일란 사이즈의 마늘을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게 지금 최고 큰 사이즈. 최고 큰 사이즈가 이제 이 마늘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심기보다는 어 나중에 이제 마늘이 완화가 안 되고 안 올라왔다든지 이럴 때 고시가 조금 늦게 심었을 때빈 구멍에다가 고식을 하기 위해서는 큰 사이즈를 넣어줘야지만이 옆에 작은만을 심었는 자리에서 이게 따라가서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심은 거를 최고 큰 사이즈 고식하는 사이즈 20kg망으로 해가지고 지금 500망 정도 10, 10톤 이제 10톤 1 0 분량으로 해요 심고 마늘 심을 비닐이 왔으면 도착했습니다 아 비닐 멀칭할까? 네 비닐 멀칭한 이제 비닐 도착했습니다 와 양이 많은데 많아야 돈이 되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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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이제 마늘 심는 방향이 하늘을 향했어야 되는데 약간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비닐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빼 올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걸 왜 해야 되나요? 비닐 속으로 들어가면 마늘이 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더커 버리면 이렇게 마늘 자체가 속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안 해주면 나중에 땡겨 올리면서 이렇게 마늘이 똑똑 부러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조금 작을 때 뽑아 올려줘야지 만이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할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큰것 같은데? 네, 상당히 지금 세력이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 여기 이제 제일 작은 3번 정구 심어 놓은 자리입니다. 제일 작은 건데도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네, 여기는 날씨가 뭐 계속 수분만 공급만 되면 날씨가 오래 계속 햇볕도 나고 날씨가 좋아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